여러분 잘 지냈나요? 이제 출석을 불러볼게요. 장요한, 임승호, 박정훈, 정지우, 체리아, 한주연, 박시윤, 이하은, 이수지, 안혜린, 임태호자 이번 주일은 부활절이지요? 부활이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 말은 한자를 이용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부자는 다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들어간 말은 많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 책에도 있는 말 중에 중언 부원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부자는 다시 라는 뜻이고 활은 사, 어, 살아있는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다, 산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한다, 또 활동적이다. 이럴 때다 활자라는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생활 살아있다는 뜻.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면 다시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할 때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그 뜻이에요. 오늘은 부활절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전해준 부활절 초콜릿 다 받았나요? 선생님도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받았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신났었어요. 정말 부활의 소식은 이 초콜릿이 신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신난 소식인데 교회에서는 어떤 날보다도 부활절을 가장 기뻐하고 축하하기 때문에 선물도 주고 밥도 같이 먹는답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절은 안타깝게도 같이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만 함께 부활절에 대해서 공부해봐요. 부활절은 어떤 날일까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다시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찾아갔더니 세상에 무덤은 비어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걸까 제자들이 너무 걱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어요. 손에 있는 못자국도 보여드리고, 보여주고 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보여줬어요. 분명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었어요 와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군요 라고 제자들은 그제서야 믿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걸 보고 믿는구나 근데 나중에는 이런 못자국이나 찻자국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누굴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 그건 바로 우리 친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담에게도 나타나시고 오세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다 성경책에 쓰여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에 쓰여있는 이 일들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꼭 주실 것이 있었대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우린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죠? 무슨 생명을 또 주신다는 거지? 하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경책 곳곳에서 예수님이 왜 부활이고 생명이신지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나흘은 4일이에요.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지난 주일 찬양 시간에 배운 말씀이지요? 모두 다 기억하고 있지요? 주일 찬양은 자꾸자꾸 들어도 재밌으니까 심심할 때 우리 더 들어봐요.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욕심과 거짓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사실 마음속으로 다른 걸더 좋아하기도 하고 따라가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욕심과 거짓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끝도 없이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넘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모두 걱정없이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같이 살수 있어요. 초콜릿, 계란 이런 것보다 이세상에 어떤 선물보다도 이게 바로 아주 크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축하하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것을 모두 모두 축하해요. 자 우리 모두 잘 배웠나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 써서 알려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요. 부활줄이 어떤 날이라고 했지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날. 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했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렇죠. 성경에 쓰여진 것을 읽고 듣고 믿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믿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믿음도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은 어떤 거지요 누구와 항상 같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영원히 같이 사는 걸 말해요.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다 주셨다고 하셨,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렇죠? 우리의 욕심이랑 거짓된 마음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욕심과 거짓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보았지요? 맞죠? 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은 이야기서부터 시작돼요. 어 그런데 우리 좀 걱정된다. 그지? 우리에게도 그런 욕심과 거짓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욕심과 거짓된 마음이 하나도 없나요? 맞아요. 아직도 있어요.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다시 생명을 빼앗기는 건가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미워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 그러면 우리 그냥 계속 욕심내고 거짓말 해도 된다는 말일까? 어차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죠? 아니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한테 욕심이랑 거짓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새로운 생명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실수를 할수 있어요. 욕심을 낼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금방 잘못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과 닮아가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가끔 어떨 때는 엄마가 막날 혼내거나 그러면 아주 잠깐은 엄마가 잠깐 미울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떡하지? 우리가 엄마, 아빠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죠그 실수를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잠깐 잠깐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날 때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수 있는가 생각하고 닮아가고 있는가 내 행동이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깊은 행동인가 생각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큰 선물을 이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욕심, 거짓말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